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원래라면 이제 매주 토요일날 그 어, BMT님과 한빠님을 모시고 어,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도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도 이제 확실히 이번 연도가 힘들었던 게 어이 코인 유튜브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 좀 확실히 윈터기가 왔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부터는 다시 저도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 어, 지금 해야 되구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잦은 유튜브는 이제 좀 못할 것 같고 저녁 시간 때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2022년 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무료 채굴과 그리고 P2E 그리고 여러 에어드랍 종류들을 다뤄왔는데 2022년도에는 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 일종의 하나의 반성하는 시간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돌이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제가 지난주 에 약속한 바와 같이 그 신세계 상품권이 제가 7장을 제가 그 사비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 하단에 말고 트위터 제 트위터 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어 주소는 남겨 놓겠습니다 거기다가 에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어, 또는 느낀 점뭐 그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적어 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어, 적어 주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해서 바로 해당 메일 주소로 송, 송보를 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예, 2022년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연말 결산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과 에어드랍 그리고 P2E 게임들을 소개를 해왔습니다. 특히 무료 채굴 코인에 대한 보통의 패턴은 이렇게 같죠. 보통 이 홍보라고 하는 게 해외 소셜 매체에서 먼저 홍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특히 베트남 쪽이 상당히 좀 빠르고요. 어, 페이스북이나 유하이브를 통해가지고,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유튜버 분들도, 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얻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그 파장 이제 일으키듯이 홍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 이 유튜버 분들을 통해가지고 이 프로, 이 코인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재단 입장에서 보면 2021년과 달리 2022년도에 조금 좀이 채굴에 대한 개념을 좀 보면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프로젝트 그 재단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이 코인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채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단기간에 빠른 유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적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저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장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면 이제 상장 전 또는 다음 단계를 진, 하,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란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I C O나 뭐 이제 클라우드 세일, 프리 세일, 뭐 그런 N F T 세일,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 스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스캠이라고 하는 게이 대기업들도 당하는데 이번 루나 사태를 봐왔듯이 그렇게 대기업들도 당하는데 하물며 일반 개인 유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어, 하시게 당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상장으로 연결은 되지만, 어, 상장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출금을 하기 위한 조건부가 붙게 되고, 락업 기능이나,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 이제 그 상장을 했지만 출금이 되는 시점이 지연이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격적인 하락을 이제 맛보게 됐죠. 처음에는 이 무료 채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그 아, 상당한 기대 심리로 이렇게 채굴을 많이 합니다. 어, 지금 표와 같이 2022년도에 이제 수익을 일으켰던 코인들을 어, 이제, 그, 에어드랍과, 그 다음, P2E 항목별로 해서 수익 현황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쭉 뽑아 봤습니다. 리스트는 이와 같고요 떴다 마켓이나 유하이브, 알파네트워크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글네트워크, CRC 커뮤니티, 로또 스파이크, 페이코인, 굿모닝, 카우카우, 더 폴, 밀크코인, 자루페이, 크라토스, 더해, 몬스타, 이런 것들을 채굴을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했고 그다음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업비트 그다음에 네오핀 에어드랍 요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가장 뿌듯한 에어드랍 방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이덤 그리고 메타파이 어, 메타파이는 전기 무료 NFT 참여했고 그다음 머니트리 그리고 어, 부동산 NFT 외에 여러 가지 또 NFT 에어드랍들 그리고 어, 비트 비트코인 채굴도 직접 그 이제 제가 방송을 초창기 할때 PC 장비로 채굴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다뤘는데 그렇게 해서 채굴도 했고 그 다음 P2E 게임도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그이 어 개인 유저가 어 일반 유저가 어 나는 유튜버도 아니고 이제 블로거도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채굴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리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 내가 주기를 맞춰서 채굴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 이런 채굴에 대한 비율과 에어드랍이나 P2E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유형별 수익 현황으로 보면 어, 채굴로 인한 수익은 약 4%입니다. 그리고 P2E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것도 4%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에어드랍을 통해서는 83%를 차지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에어드랍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다섯 명 추첨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이런 것들도 받았고 그래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안 다루고 제가 직접 그냥 시도한 것들이 오히려 어, 채굴보다는 훨씬 높았다 라고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유저가 아까 말했듯이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채굴을 했을 경우에 높게 잡으면 대략 한 7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게 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벌어주는 그런 채굴은 이제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2022년도 올해 반성입니다. 어, 그러면 이 무료 채굴 코인의 가치의 변화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를 보면, 과거에는 이 코인이 나올 때, 이제 백서상으로도,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프로젝트 코인의 어, 상장 목표가는 1달러입니다. 라고 이제 백서상에 명계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1000개만 채굴해도 1000달러 번에 아, 130만 벌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에 ICO나 프리세일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가치는 이제 계단 가치가 떨어집니다. 최소 10배까지도 이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료 채굴러 분들이 상장까지 연결이 됐을 때, 여러 한 악조건 속에서 상장을 해서 출금을 시도를 하지만, 목표했던 가격 대비서는 적어도 100배 이상은 떨어지는 경우들을 덜어 많이 봐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그 이러한 패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채굴를 통해서 수익을 고수익을 일으키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은가 라고 하는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파이콘이나 코어코인의 어,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개 코인은 어떤 백허를 통해 가지고 투자 수, 어, 투자금을 투자 어, 이제 뭐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상당한 많은 유저들을 어, 가지고 있고 어, 거기에 따른 또 프로젝트들도 성과를 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어, 맨 처음에 그이 코인 채굴을 할때이 개념 자체를 제가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블로그 이름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자 그리고 제2의 연말정산금 마련하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무료 채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떻게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큰 기대는 어 가지지 말고 현실적인 개념에서 어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시간을 갖게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2022년 올해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어, 저도 내년에 일단, 어, 힘을 내고, 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는 부디 정말, 어, 저보다 훨씬 많은 대박이 나시는 분들이, 어, 탄생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어, 대박 났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